시험, 취준, 승진 등과 같은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이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는 상대에 대한 애정보다는 현실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ISTJ도 그렇고 상대 또한 이별 후에도 연락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. ISTJ는 미련이 남아있는 연락을 할수록 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결국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때 완전히 미련을 버릴 것입니다. 첼라의 미련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는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ISTJ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선톡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는 수동적인 의례 연애와 다리고만입 외부 상황 a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 연락을 자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Bonin Dung f a i s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d s u b n a d u c u s a n